g o a g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모이스처라이저. 저 벌써 반톡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꽤잘 쓰고 있죠. 진짜 여름에는 이 헤이네이처 조합이 진짜 진짜 진짜 괜찮아가지고 여름철 스킨케어는 그냥 정착할 것 같아요. 약간 헤이네이처만 요즘 쓰고 있는데 피부 상태가 아주 쏘 굿입니다. 얘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워터크림 또 소량 써줄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쓰는 건요. 바이레도의 헤어퍼퓸 라 튤립입니다. 요즘 잘 써주고 있어요.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고 거의 다 비워가지고 얘는 한통더 구매를 할것 같아요. 기존에 뭔가 향수가 조금 향이 강하셔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잘 써주는 식물나라의 산소수생기 토너 쿠션. 요즘 저의 진짜 최애 톤업 선쿠션이거든요. 요즘에 다른 건안 바르고 얘만 바르고 나갈 정도로 요즘 저의 진짜 최애 선쿠션이에요. 쿠션은 요거 스킨푸드의 소다 레이어 쿠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요즘에 후기가 꽤 괜찮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 첫날에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큰 차이를 제가 느끼진 못했거든요. 이게 왜, 왜 이렇게 좋지? <웃음>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첫날에는 잘 느끼지 못해서 오늘 한번더 써보려고요. 제가 그동안 한 3월, 4월, 5월을 엄청 바쁘게 보내다가 6, 7월에는 조금 쉬면서 일을 했거든요. 에이, 너무 요즘 행복하기도 하고 아좀 일도 쉬니까 좀 쉬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시험 시험 진행을 했는데 음, 뭔가 이제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서 약간 삶의 여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말에도 일은 최대한 좀안 잡고 쉬려고 많이 하고 있고 뭔가가 저만의 워라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워라벨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제 화장을 다 해가지고, 저 이제 외출해요. 오늘 달리고 먹을 야식. 아, 맛있겠다. 소고기 먹는 날이라서 아, 오늘은 오늘 필라테스까지 와서 엄청 배고파요 엄청. 와진짜맛있겠와 아, 맛있겠다 오이 좋아해? 응 계란은 안 먹어요 스윗 스윗하지? 응스윗 <웃음> 오늘 처음으로 달리기 하기로 해가지고 <웃음> 달리기 달리러 갈 거야 달리자 새로운 곳에 나. 서러왔어러왔어 가져가지 못하지만, 다음주에 데리러 올게, 안녕. <웃음> 내 발렌시아가 보다 얘가 더 이뻐 그치? <웃음> 어. 발렌시아가랑 바꿔 <웃음> 바꾸라고? <웃음> 이게 14,900원이네 아니 딱 100개 차인데? 어. 이거 100개로 살수 있어 100개 살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도 세요 <웃음> 이거가 되게 귀 이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려 그그남자는 자동차에 파, 이거 붙이고 다니는거 근데 이게 짱구구나 원래, 원래 불도 붙이고 다닌거 알죠? 응 어, 맞아 이거 하자 우리 내 차에는 못껴 아 오늘 일요일인데 점심 미팅이 있어서 미팅 가는 중이에요 아 일요일 점심 미팅이라니... <웃음> <웃음>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일해야지~ 안녕~ <웃음> 일정, 일정 어떻게 되세요? 이 다음에... 너는 <웃음> 이제 이거 끝나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약간 뮤비가 약간 이런... 이런... 씻고 나왔는데... 쌍꺼풀이 오늘도 자기 멋대로야~! 오늘은 줄 휴... 엄마야. <웃음> 제가 먹는 비타민 D. 이게 마그네슘이 필수로 그래가지고 또 먹는 게리아 컴플렉스 비타민. 좀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네. 그리고 얘는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아침마다 확실히 챙겨 먹을 때랑 챙겨 먹지 않을 때랑 하루의 컨디션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막 살이 찔 때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병원에서 했던 말이 영양소가 불균형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걸 더 지방으로 많이 축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영양제도 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진짜 챙겨 먹을 때랑 이거잘 아이들아 나 어떡해 쏟았어! 출장 있어서 준비 같이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요즘 매일 사용하는 식물나라 이거 사용해줄게요. 어제 저녁에 국밥을 먹었더니 약간 부어있는게 느껴져요. 오늘은 제가 출장을 가는데 어디로 가지? 그 화성? 경기도 화성인가? 히비스 커스. 설정은 쿨 색깔인데 그냥 써줄게요. <웃음> 저는 웜톤이지만 쿨컬러 좋아하니까 쿨컬러 발라줬어요 그리고 바이레도의 라틸 립 아! 들어갔어! 실명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머리에 뽕을 띄워 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인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40km를 달려야 되는데 기름이 55km를 갈 수가 있대요. 가다가 넣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여기 휴게소 주유하러 왔는데 또와 진짜 길다. 세상에 여러분, 근데 주유 가격 싫어해요? 1,600원? 아 어떡해. 야, 여기 에어컨이 렇게 세게 틀어졌네. 확실히 순해가지고 쓰기에도 좋고 수분크림은 요즘 이거 써요. 더레 바이 블랑드 근데 사용한 거는 알마니랑 홀리카 홀리카 이거 사용하고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손안 대고 쓸수 있는 아쿠아 방 가히 건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전 퍼프 항상 두드릴 때 이거 쓰거든요. 꽃쓸거 이게 퍼프가 정말 쫀득쫀득하게 잘 먹어서 화장이 안 먹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아요. 요즘 진짜 잘 쓰는 에뛰드까지 이렇게. 아 남장판이야 어떡해. 바로 지금 촬영 시작해가지고. 주, 주유 못하고 진짜 여기 깜빡깜빡 불 없을 때까지 달렸어 어떻게 아까 여기 10km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집 갑니다 퇴근 퇴근 오늘 너무 더웠어요 가자. 오마카세. 맛있겠 아직 한 번도 오마카세를 안 먹어봤거든요. 맛있겠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요. 아, 정말. 맛있게. 아. 이건가? 왜고이코래 아니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거. 3은데이렇게어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같은 <먹은> 거 아니야? 너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직 사역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볼록해졌어 3시간을 앉혀놓고 가만히 매기고 <웃음> <먹이고> 또 매기고 <먹여도> 사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